여러분 안녕하세요.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. 바누아투 공화국은 오세아니아의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총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포트빌라입니다. 바누아투의 국기는 1980년에 제정되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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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누아투는 오세아니아 솔로몬 제도의 남동쪽, 호주 동부 해안에서 약 1970km 떨어진 남태평양에 3개의 큰 섬과 80개의 작은 섬들이 Y 형태로 펼쳐져 있습니다. 바누아투의총 면적은 약 12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62이며, 전라남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. 2019년 기준으로 약 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, 인구수로는 세계 180위이며, 충청남도 아산시와 비슷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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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. 바누아투라는 국명은 땅 혹은 나라를 뜻하는 바누아와 일어서다 라는 뜻의 동사 투의 결합에서 파생되었습니다. 일어서는 나라 라는 의미도 있고, 동시에 식민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